안녕하세요. 메디시티 대구협의회와 대구오류관광진흥은 실무총괄을 맡은 김성호 본부장입니다. 여러분 왜 대구는 대한민국 유일의 메디시티일까요? 메디시티라는 브랜드는 대한민국에서 오직 대구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팔이식수술 모난군 모발이식수술 등 대한민국 최초이자 전 세계 최초의 첨단 의료기술과 안티에이징 의료기술의 역사를 지금 대구에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첨단 의료복합단지와 수성의료지구, 그리고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최고, 최초, 유일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의료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가 바로 메디시티 대구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왜 메디시티가 존재할까요?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는 없으나 우리에게는 건강하게 잘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의료 발전으로 인간 수명은 더욱 길어지고 건강한 삶의 혜택이 계속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질병들이 속속 등장하고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질병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리 질병을 예방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초 코로나 이후 현대맥 상황에서 메디시티 대구가 그 모범 답안을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메디시티 유튜브 방송 계곡을 알리고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날 의료 관련 유튜브 방송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들은 개인 방송이거나 개별 의료기관에서 진행합니다. 때문에 유익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공공성보다는 비즈니스와 사견에 의존하기 때문에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성에 대해서는 검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메디시티 대구의 명예를 물고 유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고자 합니다. 메디시티 방송에서는 어설픈 의료주식을 넘어 진자배기 의료지식을 전달해드리는 어이가 없네 채널과 여러분의 웰빙을 위한 웰리스 의료관광 디디 컨텐츠를 비롯하여 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오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건강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웰빙 메디시티 방송이 함께 나가겠습니다. 모든 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